아, 하이 롱 안녕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 있어갖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롱아 아닙니다 하이 롱입니다 가디안을? 아 가디안을 다시 할까? 이상하게 원거리 특수 공격형 포켓몬들이 너무 끌려 그러니까 이거 할래 자 먹어버리기 나이스 아 리피아는 스피드에요? 아하 눈버스 찍겠습니다 이브이가 풀타입이라고? 에이 이브이가 어떻게 풀타입이에요 자콤럼렇 나이스, 아, 잡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응, 내가 먹어버리기. 응, 내가 먹어버리기. 나이스. 딱콩 고추. 두단한데 응, 출가 <웃음> 나이스. 야, 가디안 진짜. 아 가디안만 잡으면 솔직히 평타 이상 한다니까, 내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살았다. 먹고, 먹고, 조지고, 조지고.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고로지, 고로지! 아 깝다! 원래, 침캐들은 미스가 잘 뜨는 법이야. 근데, 한대 맞으면, 골로 가는 거지. 거의 뭐, 염라 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러 가는 거지. 죽지 않으려면 썼었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오오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살려주세요! 음! 아이구 큐큐큐! 큐 음! 기분 나쁘지? 어, 열받쥬? 패킹받쥬? 어, 딱, 거! <웃음> 어허! 큐큐다, 큐큐, 이 자식아, 이게 바로. 역겨워야, 역겨워.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구만. 우빙, 우빙, 큐기 어, 때려봐. 열받지? 열받지? 열받지? <웃음> <웃음> 열받지? <웃음> 아이고야, 어, 맞아버렸네. 빠져버리기. 죽어도 돼 죽어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상관없어! 죽으면 이득이야! 딱럼 그렇죠?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야! 너희도! 따블킹! 그렇지! 아니 호롱님 엔트리요싱유스가 있나봐요. 왜 다른 포켓몬까지 요싱유스처럼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게임은 킹밖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줄건요. 어 줄건요 괜찮아. 야 우리 지금 잘하는데? 알아서 잘하는데? 스스로 잘하는데? 뭐냐? 요싱디안이 뭐예요? 띄우 띄우 띄우 우우 백킹 맞죠? 일로 빠져버리기 맞춰버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려야 돼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오랜만에, 머슬머슬 간다. 머슬맨 간다. 뭐야, 아, 진짜, 치사하게, 깜깜이에다가, 다시 안 나오냐? 그럼, 뭐할 건데? 요령몬이 나오면은, 너네가 할수 있는 게 뭔데? 만 오천 원. 운니 바로 저러워. 아잉,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 일단은, 어, 요, 실네스처럼 하려면은, 그만큼 또 수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나는. 그럼으로 나는 못하지 않는다. 자, 폭펀을 쓰도록 할게요. 만 오천 원.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마요! <웃음> 나이스! 야 성공이다! 걍 성공이다! 잡아 잡아 잡아! 없애버려 없애버려! 나이스! 이거 잡아야지 뭐해! 그렇지! 아 아깝다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나중에 업어갖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약간 효도광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요신 중독인 건가 그럼? 야 반피 사아져 뭐야 이거! 어휴! 7500원킬 놓치면 안 되죠!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아 좋아요. 계룡모 어. 근데 오늘 세다고 얘기했어. 내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죽어! 그냥! 빠져! 아, 됐어. 됐어. 야, 숨어서 꼬리에 넣을게요. 이거 제가 할수 있는 게그 밖에 없다. 아 아이 마시장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웃는 거 그래 <웃음> 왜? 오늘 웃으세요. 꼴만 넣을게 나 그냥 딴거안 하고 꼴만 넣을게 자아꼴 넣는 게 그렇게 안 있고 와 맹공점에 이제 하나요 하나 정도는 어? 양발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해?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고 싶어. <웃음> 저거는 어그로 끌어놓고 꿀을, 꿀을 으러가야 돼. 그런 다음에 바로 끼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아 진짜. 어어어 오그레 어 오그레 어 진짜 오그레. 나유.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어 아니네. 끼끄 할수 있는 게 뭐지? 아 잠깐만 끼끄를 왜 해? 들어가서 두들겨 부셔보겠습니다. 응, 안 죽어. 응, 절대 안 죽어. 잘못하면 망해요. 그거, 오탱 거 하면 안 좋아. 아니, 무슨. 망겜도 아니고, 오탱이 좋다 하면 다 오탱만 하겠지. 망겜도 그런 거안 하겠다. 야, 뭐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오탱 좋대매 굳은디? 오탱이 비아바론이 안치... 아니이 귀여운 외으로 끼우, 끼우, 끼 이러면은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진짜 귀여운데? 끼뀨거리면 그렇지. 자 지금 가리게 있을 그렇지? 나이스! 웃기 아유 뭐야우기이기야우기은 몰킹 받아요 야, 얼마나 귀여워 이정도면 빠져버리기도망쳐버리기야웃리죠 웃기야! 웃기야! 어, 도망쳐버기기야 웃기야! 어, 웃 살려줘 <웃음> 왜 그래 <웃음> 나이스 어그로 꺼냈다 요야기야웃기로 이거 먹었다 <웃음> 이거봐 어? 말했잖아 탱커는 올탱커하면 망한다니까 어 빠져버리기 <웃음> 야 그러죠? 어 죽어버리렴 자 좋아요 자자 자, 지금 호롱이 백두리 캐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쁘지 않은데? 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골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좋아요 아, 귀엽지 않아, 진짜? 아 말이 난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 일단 무시하고. 응, 안 죽어! 큐! 큐, 큐, 큐! 아, 열받겠다, 진짜. 일로 가버리기. 어디 있게! 일로 와, 어디가? 어디 도망가? 어 죽건줘. 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웃음> <웃음> 충분히 어그로 잘끌고 있어 이거 로싱전법인데 이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자 중간에 끌어주고 나쁘지 않죠? 자킹 빼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또쓰고 나이스 캐리! 요, 싱동법이 결국에는 생각해볼, 그거 아니야? 우리 팀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 완전히 아군한테 의존하는 거잖아. 나는 저기서 어그로를 끌 테니, 너가 어떻게든 해보거라. 이런거 아닌가? 그거 이제서야라고요? 아, 너무 사기다, 진짜,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거기서 아닌데요행준데 하면은 그런 게포켓몬 모르시죠. 이럴 거면서 애초에 정답이란 게 있었어? 없었다아 정답. 어그로 끌어갖고 꼴 넣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 어차피 내 꾸지 안 먹었거든. 야꼴 넣는 거 나쁘지 않았다. 야 이런 건또열려들꼴또 또 들어가. 그지나 이득 뭐임? 응, 음, 도망칠 거야. 끼익 끼익 끼익 끼로 갈까? 일로 갈까? 이리 갈까? 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오, 어디로 갈까? 어, 숨어버리기. 이쪽으로 가버리기. 이거 안 돼요.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자, 여러분 집중, 여러분 집중. 나이트 고로티! 야, 어, 그런 나이트잘 끌었어, 나이트 좋았다, 진짜, 이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좀끌어러 갈게요. 그냥 그냥 이득입니다. 그렇지! 와!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솔직히 인정해줘요, 이거. 80골 들어가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백구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뛰게 해볼까? 꾹, 꾹. 아이고. 큐 꾹, 큐 오, 어디가, 어디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쪽으로 더 만나버리기. 시간끌에게 해버리기. 아, 재밌게 하는 거죠, 뭐. 아, 좋았습니다. 자, 이거 봐. 탱커 역할 제대로 했고. 질도 나쁘지 않고. 물론, 자, 오늘 해본 어때요? 괜찮죠? 모든 포켓몬이 로싱이스를 만들어버리는 트레이너. 어떻습니까? 어떤 포켓몬이 나와도 요싱이스처럼 행동하는 거. 아주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역겹다니. <웃음>